다음 서편마을입니다. 승객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화를 자제해주시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가 되도록 앞쪽 바랍니다. 이번청지장은 석현마을입니다. 다음은 예림마을입니다이번청지장은예림마을입니다 다음은 기장구조대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무단 횡단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길을 건너실 때에는 안전한 횡단 보도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류장은 기장구조대입니다. 다음은 관명서 입구입니다. 실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